여기 이거, 이거는 이 노래 여가 있어 아핸드폰에네그 노래가 있어 여가 그 노래 조금만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? <웃음> <웃음> <웃음> <거의, 웃음> 괜찮으시면 <웃음> <웃음> <웃음> 그 노래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. 아알겠네그 노래가. 내 마을 좀 긁어 주소. 그는한 다섯 살 목도까지 말을 그렇게 잘했는데 뒤에서 경찰아 이경찰라고 불러면 안 들어와 봐요. 앞에서 뭐라고 하면 이렇게 웃기만 하지말해안한 거예요. 청신대하고 고마워하고 이렇게 통화하고 하려고 하다가 막아가 돼서 전혀 소리가 안 들린다고. 그 학생회관 옆에 충장의 국적에서 사회관 때집으로 오는 길에 공부들을 만나서 참혹한 죽음을 당했대말한 아, 자리도 못해보고 악을 쓴게 이놈이 숨 쓴다고 더 때려가고 많이 기폐대께 맞았다. 눈에나 빠져버리고 피가 흐렸어 어시탄. 집으로 일을 끝나고 오시는 길에 예.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예, 오는 그냥, 길에, 오는 그냥 길에. 오고 싶으면 망원동으데 생겨서 채우니까 살아왔던 얘기를 어떤 말을 할 수가 없어나 어쩌다가 정말로 할아버지들 그런 할아버지만 들어도 이렇게 결은 나이에 큰 일을 맡아가고 혼자 이겨내라까 싶으면 맘이안돼망을동도못 가세 망을동 망원동도 못 가세 마을동, 마월동마월세 마월통, 마월동 마월통, 세마월동 마월통, 마월통, 마동마월동 마월통, 마월통, 세월통 마월통, 아아이 <웃음> 우세 소리가 잘안 나와, <웃음> 소리가 잘안 나와.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소리가 잘안 나와 너무 기대되는데요 올해? 올해, 올해, 올해 혼자 야. 부르시는 거 너무 기대되는데요? 야 올해는 <웃음> 또 이제 그 사이에 나는데 내가 어저께 했으니 다른 사람 다끝마는내머리막흑 해서 안되겠습니 물지 좀 드려볼까 아우 저는 너무 너무 아름다우세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일부러 막 하얀색으로 염색하고 그래요 그게 스타일이죠 그래 엄마가 네. 한생각 하고 <웃음> 당연하죠 어머니가 저 오는 거 괜찮으면 이런 게시물에서 너무 고마워 너무 네. 고마 정말 믿어주셔서 감사합니